슈비타임 근데 악략을 하 그랬어요 타임 타임 비타임 슈비타임 비어 저는 아 나는 까봐 <웃음> 사실 저는 이런 어, 것 진짜 어나안울것 같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까 <웃음> 저기서 <웃음> 가지고 <웃음> 아니 사실 왜 나와서 얘기를 못 했냐면 저옷 갈아입으니까 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 자기 거 하고 있었는데 정말 뒤에서 어 이렇게 이런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네. 너무 놀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예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는 어깨가 사실 그러니까 약간 뭐라 선천적이라고 하기는 엄마 아빠 선천적은 아니죠 어릴 적부터 네. 춤을 많이 쥐고 춤을 많이 추다 보니까 그냥 어깨가 좀 많이 안좋은데 그냥 가끔씩 무대를 하다가 그냥 뭐 음흑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되고 나면 은 되게 막 그냥 혼자서 마음이 조금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저보다 뭐 버디분들이나 제 주변 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더 속상해 하시는 걸 저도 아니까 그냥 최대한 몸 관리도 잘하고 하면서 무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려고 해도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항상 저희 저희가 보디들한테 때랑... 아니, 네저 괜찮아요. <웃음> 아니 괜찮으니까 들어보세요. 저희가 항상 그 보디들한테 받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오늘은 조금 무대로서 에너지를 이렇게 보답하고 싶다,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무대를 <웃음> 했는데, 어우, 감사합니다. 무대를 <웃음> 했는데, 그냥, 제 뜻대로 잘 되지 않았네요. 그거, 그거는 너무 아쉽고, 그리고 정말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정말 아니에요. 꿈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부터 깔끔하게. 깎아, 아 아니, 정말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웃음> 오늘 오신 버디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치만! 그치만! 아니 근데 네. 네, 저 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막아 그리고 이걸 또 오해하시는 보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깨 아플 때모델을 서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 회사 분들이 강제로 서라 이런 게 아니라 방금도 어 뒤에서 너가 몸 상태가 그러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서 노래만 불렀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제가 어쨌든간 저희를 보러 저희 무대를 보러 오신 분들인데 그냥 제가 앉아서 노래만 부르고 하는 게 그냥 뭔가 저 혼자 좀 서운하고 죄송해서 그냥 저는 끝까지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혹시나 혹시라도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 마음이 이미 완벽한 무대를 한 거예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멋있어요 정말 괜찮으니까 이걸 제가 어깨에 가끔 아파도 서운해하지 말아주세요 <웃음>